어제 법사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지 여부를 두고 자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안건조정이구성시점까지가되었습니다자유한당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부정적입니다. 첫 번째는 가족관계의 보호에 관한 필요성입니다. 사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실체 규명, 처벌의 필요성 등의 이외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를 특별히 보호해왔습니다. 예를 들어, 논란이 있었지만, 2011년 합헌 결정이 난 형사소송법 224조는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또,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형법 역시 328조와 365조에서 친족관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조국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증인 채택은 이런 가치와 법체계에 관해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필요성이 없다는 점입니다. 인사청문회법 16조,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3조,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신족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불리한 증언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증인으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채택되어 청문회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언과 답변을 거부할 수 있기에 증인 채택의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.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복사위에서 하니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님은 답변을 안할 수는 있지만 질문을 받을 때 표정을 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발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? 여기 계신 기자님들 지금 제 표정을 보면 은 어제 제가 뭘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? 정말 후보자 가족의 표정을 보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소환할 필요가 있을까요?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관례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. 법사위에 계신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. 자유 공장은 무리한 주장으로 청문회를 연기 혹은 무산시키려 하지 말고 청문회 에재 협조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. 이산입니다